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에요.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1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에서 50이 넘는 보수 연습을 해볼겁니다. 자 제가 항상 내는 3문제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23을 놓습니다. 23 거기에 28을 놓을겁니다. 자, 20을 먼저 놓고요 8을 놔야 되는데 안되죠 앞자리 올리고 하니까 50이 됐죠 보수 빼주고 거기에 19를 넣습니다자 10을 먼저 올리고 요9더할수 없죠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70이 되었어요 자 다음 두번째 문제 23을 놓습니다 23 거기에 15를 놓습니다 15 거기에 18을 놓습니다 자 놓겠습니다 18을 놓겠습니다 더할수 없죠 더할수없 앞자리 올리고 50이 됐죠 8에 대한 보수 2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56자 다음 세번째 34 34를 놓고요 다음 19를 놓겠습니다 10. 9놓을수 없으니까 올려줘요 19. 됐죠? 보수 빼준 거예요. 1. 다음에 18을 놓겠습니다. 자, 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일단. 어, 일단 18에 대해서 10을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8을 놓을 거예요. 8. 여기서 더할수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71. 자, 두 번씩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23을 놓고요 28을 놓습니다 20 20 났어요 8 앞자리 올리고 5가 돼야 되죠 보수 빼주고 19를 놓습니다 19 그러니까 70 다음 34 놓습니다 34 19 10. 구 5, 이렇게 나이죠? 그 다음에 18을 놓습니다. 10, 18, 8, 알. 제가 할때 9, 8, 이럴 때는 집중을 하는 뜻이에요. 자, 이중으로 두번 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 주세요. 자, 10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 보수 연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문제 냈는데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루에 3부씩 내는 요고요. 꾸준히 따라 하면은 주사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